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섭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육점이나 관련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들도 돼지고기를 찾는 사람이 줄고 가격이 크게 오를까 걱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장입니다. 오늘 뉴스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도 확정 판정이 났습니다. 돼지고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서 1억 마리를 살처분했다는 영상이 굉장히 많이 그 전부터 보도가 됐었습니다. 돼지고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도 지금 확정 판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들어올 거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수입 돼지고기는 어느 정도 비축을 많이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도 국내산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가게들이나 회사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과거 정부 때 구제 요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번 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결국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게들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돼지고기를 가격을 올려야 되나 아니면 미리 사서 비축을 좀 해놔야 되나 그렇다고 생고기를 쓰는 데서 비축을 해놓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은 손해날 때도 있고 남지 않을 때도 결국엔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게 판단하시고 가격을 쉽게 올리시면 더 힘든 경우가 나중에 생길 수 있어서 제 경험으로는 잘하시는 분들은 항상 가격을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이득을 조금 줄이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손님들한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부분을 유지를 하십니다 그런데 가게에 손님이 없거나 최근에 오픈한 가게들은 굉장히 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요즘에는 정보력이 아니면 유튜브 페이스북 나름대로 뉴스 굉장히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루트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인지를 하시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항상 미리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뭔가 발생했다고 하면 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은 금방 또 식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정부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방역을 빨리 재빠르게 움직인 상태라서 확산이 빨리 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횟집을 하거나 아니면 저같이 해산물 장사를 했을 때는 여름에는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해산물에 대해서 안 좋은 방송이 나오거나 안 좋은 뭔가 인식이 확산됐을 때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계속 도는 것 같아요 돼지도 지금 그런 부분이고 예전에는 닭도 그런 적도 있었고 이런 부분은 리스크를 항상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장사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도 돼지 구제액때 피해를 보신 분들 아니면 그걸 이렇게 잘 해결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노하우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좀 댓글에 좀 설명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할 때면 항상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비는 할수 없지만 문이 나빠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가 있으면 또 좋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힘드신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돼지 가격이 엄청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 구독자님들, 장사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